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골반이 왼쪽으로 빠져나가면 안돼요 바로 오늘 사용할 다운스윙 방법은 허리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그 예쁜 스윙 만들기 다운스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자, 바로 오늘 사용할 다운스윙 방법은 허리턴입니다 자 백스윙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알아봤고 백스윙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올렸어요 내용이 대부분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백스윙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기는 하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부터는 예쁜 스윙은 다운스윙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왜냐? 백스윙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은 허리턴에 의한 다운스윙 방법이에요 자 허리턴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주로 팔로 스윙하는 법 그리고 어깨로 스윙하는 법을 많이 좀 다뤘는데 자 오늘은 바로 허리턴에 의해서 다운스윙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허리턴을 많이 다루지 않은 이유는 타이밍이 살짝 어긋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어긋남에 있어서 방향성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운스윙할때 예쁜 스윙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바로 자 몸의 좌우 이동, 자 그리고 몸의 앞뒤 이동, 그리고 스윙의 아크, 스윙의 부드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내가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진행이 될때 허리턴을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할때 지켜줘야 될게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골반이 왼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다운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힙을 왼쪽으로 쭉 밀어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허리턴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동작이에요 골반은 제자리 회전을 해주면 은 클럽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내 체중이 왼쪽으로 밀고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체중이동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하체가 왼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지 내가 억지로 골반을 밀어주게 된다면 오히려 회전에 방해가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골반의 회전은 왼쪽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일어나게 되면서 스파인 앵글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치기라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골반은 항상 왼쪽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냐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턴에 의한 다운스윙은 팔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팔의 힘을 쭉 빼놓고 여기서 쭉 갔다가 자 허리를 쭉 돌려주면서 팔이 이렇게 허리에 의해서 휘둘려지게 만드는 게 바로 허리턴에 의한 팔의 휘둘려짐 그리고 클럽의 휘둘려짐에 의한 공의 컨택 그럼으로서 나오는 다운스윙 방법 중에 하나예요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백스윙 상태에서 팔의 힘을 쭉 빼놓은 상태에서 허리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은 지금처럼 허리가 먼저 선행을 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팔이 휘둘려지게 되면서 지금처럼 다운스윙 동작이 나오게 돼요 자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 다운스윙은 아무리 내가 허리를 선행을 하더라도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 클럽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원포인트 레슨 잡아 드렸던 내용 머리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걸 진행을 해주시면서 자 먼저 첫 번째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자, 골반이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져요 골반이 왼쪽으로 밀어지게 된다면 이건 회전이 아니라 슬라이딩이겠죠 골반의 슬라이딩은 상체의 기울기를 만들어요 상체가 기울어진다면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기가 더 쉬워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뒷땅이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대 골반은 밀지 마시고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가져가면서 자, 첫 번째 코어 자, 우리가 백스윙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배의 힘이 쫙 풀리게 된다면 은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일어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흔히 배치기라고 부르죠. 그러기 때문에 자 제자리 회전에 배에 힘을 최대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이 들어올려지지가 않고 숙여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의 앵글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배에 힘이 살짝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좌측 골반의 회전. 내가 아무리 배에 힘을 주더라도 지금처럼 오른쪽 골반이 회전을 하게 되면 오른발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몸이 이렇게 좀 펴지게 되죠. 그러면 배에 힘을 준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왼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을 여기 냅둔 상태에서 왼쪽 골반이 회전을 한다는 느낌으로 끌고 가주셔야지 조금 더 쉽게 제자리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지는 팔. 내가 여기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때 떨어져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을 타고 클럽이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되지 클럽을 계속 붙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앞쪽으로 떨어져 줘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응용을 할수 있는 게 제가 클럽을 던지는 방법에 대한 레슨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배에 힘을 주고 왼쪽 골반이 제자리 회전을 해주면서 자 팔에 힘을 쭉 빼고 떨어뜨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팔에 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팔에 힘을 줘서 뻗어주세요.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자 앞쪽으로 뻗지 않고 아래쪽으로 뻗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요. 거기다가 나까지 앞으로 뻗어요. 그러면 은 아까 꽉 붙잡고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아웃사이드에서 깎아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직 아래로 내려주기만 하더라도 몸의 회전과 함께 이 회... 움직임은 아까 직선에서 대각선으로 바뀌게 돼요자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을 가진 상태에서 자 골반을 밀지 않고 최대한 제자리 잡아놓고 배에 힘을 주면서 허리 앵글이 들려지지 않게 하면서 자 팔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좌골반턴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팔을 떨어뜨려주기만 하고 하체의 회전에 의해서 다운스윙이 나오게 돼요 물론 팔에 힘이 잘 빠진다면은 여기서 완전히 팔의 힘을 뺀 상태에서 그대로 툭 아래로 떨어뜨려주면서 좌측 골반이 턴을 해준다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스윙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 전에 원포인트 레슨 말씀드렸던 턱의 높이 머리의 왼쪽의 이동 같이 해주시게 된다면 방금 전에 제가 쳤던 것처럼 머리가 떨어지거나 살짝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최대한 제자리 붙잡힌 상태에서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체 턴에 의한 다운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미스샷 없이 좀 타이밍이 잘 맞게 스윙을 하는 데좀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쁜 스윙 예쁜 하체 턴에 의한 다운스윙을 만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게 몸의 좌우 이동 몸의 앞뒤 이동 그리고 떨어져주는 팔을 항상 신경을 쓰시고 머리 높이까지 같이 잡아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쁘게 다운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사소한 팁을 드리자면은 자 골반이 회전을 할때 왼쪽 무릎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면은 회전에 한계가 있고 몸이 주저앉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골반의 회전을 골반이 회전을 할때 왼쪽 무릎을 살짝 펴 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벽이 단단하게 잡히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이쁘게. 다운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좀더 예쁜 허리턴에 의한 다운스윙을 알아본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